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나는 <웃음> 퇴근 나는 퇴근 나는 퇴근 얼굴은 찍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나와 <웃음> 가보겠습니다 언제 오세요? <웃음> 몇시로요? 아 너희들이 먹는 거만 봐도 내가 부다응 안녕 넌 대체 보라 같이 보라보라라라 아, 아 꺼? 아, 왜꺼아안 껐어? <웃음> 안 꽀어. 너도 같이 나가야지 우리 와표 형도 같이 나가야지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일하러 자 일하러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보람차네요 날씨는 일했더니 아 <frickin> 아유, 카메라 잘했어 고습니다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 <웃음> 아형님 정말 너무 좋은 우리 하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아들 돌잔치냐? <웃음> 귀여운다그해 <귀여움도 없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슬슬 화이팅 라파이팅 이장이 화이팅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진짜 잘 보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성적하시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정연아 그 이거대 <웃음> 네 천천히! 네천천 <오케이>, <웃음> 좋았습니다. 그거 말고 이걸로 게 <웃음> <웃음> 좀더스러운성더 어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본인 수저만 딱 들고, 일어서면 돼요. 다이바이보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아. 이이보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이바이보 아님께서 벌써 지평이 되시다 감축드립니다 지평 날이. 아 그냥 좀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아직 본대에 자리가 나지 않아 여기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 그... <웃음> 아 아닙니다 본대에 자리가 나지 않아 일단 여기에 있기로 했습니다. 이거 판물이저 나의 엄명이니 심원을 잡으면 이번에야말로 세척 가능하실텐데 무엇을 도와드니까 심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주십시오 10년..아니 20년 전까지 싹다 부럽다 파이팅 <웃음> <웃음> <많이 있어요>. 수고하셨세요 <웃음>